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를 이루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 자 지난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놓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느끼고 철저하게 저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은 타인이 정해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설령 포기하더라도 한계점을 자신이 정합니다. 두번째,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에게 투자한 만큼 그 이상 악착같이 결과를 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은 남 탓, 환경 탓에 익숙해 살아갑니다. 자 불을 이루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책임을 질줄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재 모습이 진짜 나라고 고정합니다. 자 불을 이루는 사람은 오늘도 현재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가난한 사람은 일이 일비합니다. 불을 이루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전체를 봅니다. 여섯번째 가난한 사람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불을 이루는 사람은 불안을 실행의 밑거름으로 활용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가난한 사람은 일말의 손에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 불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고 손에 이상의 것을 쟁취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쪼개 쓰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자, 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더 벌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지에 집중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공짜, 무료만 원합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정당하게 가치를 지불할 줄을 압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얻으려고만 합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자, 주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돈은 지급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돈은 직접 벌줄 알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시간이 눈에 보이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고민은 길고 포기는 빠릅니다. 자, 부를 이루는 사람은 수정해 가면서 완성들을 높이고 있죠